마지막 친구들이... 아니, 친구들이... 오, 마지막이야. 들이 마지막이야. 어... 지우바. 막이야마지다이 어, 오, 와, 문어. 자, 게요 자, 우리 지우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나 그러면, 자, 그러 자, 그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자, 자, <웃음> <웃음> 와아 <제> 최고 야아 <웃음> 와 대박 지야 너무 잘했어 <웃음> 와 <웃음> <웃음> 와아 <웃음> 야아 <웃음> <웃음> 마지막에 <웃음>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셀카 하나, 둘, 셋, 셀카 야. 우리 넷, 시간부터 넷, 시간 동안이야? 두 시간 동안. 와 너보쁘다그지 일곱 난장이가 있을 것 같네 난이. 어 그거다 그거 다이거저구까어 해봐 아 <웃음> 어 예뻐라 <웃음> <웃음> 대박 너무 재밌고 싶어. 우 아, 야. 봐봐 어디 사나둘리다 하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우 탈수 있겠어? 오 어, 너무 높지 않나, 지우? 지우 아빠랑 같이 탈까 그러면? 내가 <목소리나> 한살 내려가 우와 지우 탔다 지우 탔다 아, 아 지우 여기 봤어요 하이테 지우 안 무서웠어? 지우 타고 예 엄마 나 이거 못 와오 성공 이겼다 오, 오 성공 오, 오. 뭐하세요 그대 쪽사요 하나 둘셋 찰칵